이겨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꿨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아빠와 너희들이 에이. 이 집과 이별하는 날이야 갑자기? 정말 슬프지? 우리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우리 입양하세요 하우스에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자 <웃음> <웃음> <웃음>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웠어. 웃음> 고마웠다 고마웠다 오분 기계 고마웠다 미짜를 고마웠다 그래 잘 지내고 우리가 이제 이사가기로 한 거였어 너네들 방이잖아 내봐아 고마웠다 그래 미역씬 데요 고마웠다 이거 이거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우리 안방 침대야 우리 날 채워줘서 고마웠다 사랑해 오빠 사랑했어 <웃음> 아빠 고마웠다 왜 <웃음> 네, 나한테 고맙대 같이 이사가는데 자 얘들아 이제 나와봐 오빠 근데 새집가면 이제 리아랑 같은 방안 써도 되겠네요? 아 그렇지 얘들아 이제 우리 마지막 가족하우스한테 인사하자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웠다, 고마웠다, 고마웠다, 고마웠다! 아빠 고마웠다! <웃음> 고마웠다, 아빠! 잘 지내라, 아빠! 얘들아, 이제 우리 작별 인사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웃음> 잘 있어! 고마웠다! 모두들 고마웠다. 안녕! 모두들 안녕! 얘들아, 이제 우리가 살 새로운 동네야! 참 마음에 오우. 들지? 오우. 되게 도시다! 이병하수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살 동네란다. 오우.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을 지어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러나? 너무 구석은 싫어요. 가게가 가까웠으면 좋겠어. 음. 자 그럼 여기다 짓자. 여기가 참 좋아 보이는데. 여기다가 그럼 집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음, 음, 기왕 짓는 거 좋은 집 지어요. 음. 오, 이 집은 어떨까? 좋아요. <웃음> 좋아? 좋아요. 야, 우와. 아, 뭐야. 우와. 와, 뭐야. 옛날 집과는 차원이 다르잖아. 와, 뭐야. TV 채널도 돌릴수 있고. 와, 집에 런닝머신 있어. <웃음> <웃음> 피아노도 오. 있어. 야, 피아노도 있고. 우와, 피아노 잘 치는데? 오토에요. <웃음> 엄청 좋다. 어, 리아 운동하게? <웃음> <웃음> 와. 니아 어, 미... 빨아들이기 지금 니아가 쓰레기라는 거야? 네 얘들아 <웃음> 밥도 먹어 오늘 있어 오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어? 아빠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해요 왜 주방에 세탁기가 있지? 아, 원래 주방에도 있는 거야 내가 요리 좀 만들어줄게 요호. 아빠가 니네가 좋아하는 고등어! 생선조림 해줄게! 기다려봐! 고등어 생선조림? 지글지글 어 나왔다! 자 리아야? 네! 자 먹도록 해라! 에, 음. 하있니오 음, 음, 음, 음, 어? 아빠! 오! 진짜! 요리를 정말 못하시네요! 한번 싸우줘요! 야야 그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어떡해 자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쓸게 주방이고 오 어? 집에 엘리베이터도 있어 엘리베이터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다 있어 자 2층에 올라가면은 운동할 수 있고 요가 할수 있어 요가 차. 이 자세는 새지저임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침대 여기는 아빠가 잘 거고, 옆에서 니네가 잘 거야. 아 나와. 거기 내 자리야. 자. 그래, 아빠가 여기서 잘까? 그냥? 그래, 아빠가 여기서 자. <웃음> 아싸. 자,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 병실을 볼수 있지. 자, 그리고 얘들아. 2층은 자는 곳이지만 어, 여기 화장실도 있네. <웃음> <웃음> 자, 진짜 좋다. 와 너무 좋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완전 좋네. 3층, 3층! 3층이 진짜 대박이라고? 와, 내 방, 내 방, 내 방! 오, 내, 그래, 방내 방! 내 방! 내 어, 이 컴퓨터 이거 뭐야?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어, 뭐야, 잠깐만, 아빠 이거 실제로 파는 그건데? 야, 요즘 컴퓨터. 야, 근데 리아야, 너무 어깨를 올리는 거 아니야? 다시 해봐. <웃음> 자세 가. 자세 가, 왜 이래? 요즘 컴퓨터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잉어맨, TV, 아, 악플 달아야지. <웃음> 닭풀달게 그럼요 너 그러다가 고소 먹어 자 얘들아 어쨌든 집을 고른 게 아니고 우리 집을 보러 온 거야 아이 <웃음> 집으로 하는 건좀 별론 거 같고 아좀 별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음. 나랑 좀안 맞네 감성이 왜 나는 좋았는데 다른 이 집은 별로인 거. 햄버거 집이거든 모양이 딱 네. 근데 좀 과한 거 같으니까 다른 집을 좀 지어보자 구독. 야 리아, 리아가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니? 아, 저는 이 집으로 했어요. 야, 뭐 좋은 자살 집이라서요. 들어오세요. 이 집은 약간 모노 모던하면서도 아름다운 집인 걸. 네, 들어오세요. 야, 이 층도 있고 이거 3층에도 뭐가 있어? 야, 여기는 이제 딱 가정집으로 어울리는 집인 걸. 화장실도 있고. 그러게요. 다락방도 있다. 음, 아무래도.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 나는 이렇게 공짜 집은 안 가지고 싶다 그럼요? 로봇스 집을 좀 지를까 해 얘들아 역시 에이? 아빠 이게 다 공짜 집이었어요? 어다 공짜 집이었고 자 이제 대망의 진짜 우리 집을 소개하도록 하지 기대해라 네 예. 좋아요 짜자잔 이게 우리 집이란다 와 에? 엥? 짜자잔,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집에 못 아, 들어가요, 아빠! 아니,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 들어가 봐, 내가, 이거, 앞에 있을게. 됐다. 자, 여기가, 우리가, 어, 여기 들어가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와. 휴식을 취하고, 밥도 여기도 먹는 거야. 앞마당에서. 우와! 집이 왜 이래? <웃음> 이게 바로 1200로복스의 힘인거야 아빠! 미호, 미호 여기서 똥싸요! 똥쌌다고? <웃음> 아야 앉는 자세가 왜이래? <웃음>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우리집이라는 말씀? 자도잔집 분위기가 엄청나지? 오집 좋다 여기다가 콜렉션도 놓을 수 있어. 인형도 놓을 수 있고. 와. 청소를 해? 오자마자? 와. 얘들아,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동안 여기서 좀 지내볼 거야. 지금 마음에 들지? 네. 연애방 네. 골라봐, 이제. 방이 엄청 많으니까. 한번 골라보도록 하세요. 저는. 리아 방은, 어디가 좋냐면, 음, 내가 볼 때는, 아.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여기. 여기, 여기. 야, 여기 말고. 여기가 위에. 침대군요. 위에, 위에, 위에. 여기가 여기 침대인데? 위에. 여기가 리아 방으로 합시다. 좋다. 리아는 좋겠다. 비도 맞고. 어, 비도 와, 맞고. 여기 전기장판 좋다. 여기 전기장판도 여기 있네. 오. 자, 한번 고기를 구워볼까? 오오? <웃음> <오? 웃음>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동안 지낼 거야. 잘 부탁한다, 집아. 그리고, 대망의 주차장도 있다고. 주차장도, 이렇게 바닥에, 있단다, 얘들아. 그래서, 오. 여기서 자동차를 꺼내가지고,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어. 오. 이런 식으로. 리아야, 타. 네. 마음에 들지? 오,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오, 아빠 운전이 근데 좀 썩었어요. 무슨 소리니? 오! 나왜 근데 앞으로 안 가져, 진짜? 쪼! 오! <웃음> 자, 어때? 주차장도 있는 집이야, 우리. 완전. 1200 로봇을 주고 좋다. 산 거라고. 아, 어, 마음에 드지?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입양하세요, 집에서. 아, 나 운전 진짜 못해. 입양하는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이사 왔어요 오우. 여러분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꼭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